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실감 개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특강으로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가등기와 가처분등기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또어 거의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점도 조금 있지만 일단 뭐 가로 시작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등기입니다. 완전히 다른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자꾸 헷갈려서 이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정규진도에 가서도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같이 비교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규 수업을 이제 몇달을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오늘 특별히 따로 빼서 앞에다가 전진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리 해드리는 이유는 한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 번. 적어도 시 보기 전에 세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를 최대, 최대한 제가 아, 짧게 해서 3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에,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를 비교해서 3시간 강의하는 경우가 1년 내내 정규 수업에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딱 처음이니까 되게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촬영해 놓는 게 되게, 에, 기회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특강으로 따로 빼서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어,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세법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공시법 들어올 때, 에 우리 공시법 기본서 맨첫 진도서부터 다시 정규진도를 시작할 겁니다. 그 정규진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뺄 거예요. 빼니까 자 미리 오늘 수업한 부분을 좀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또뭐 1월 2월 3 4 5 6 가면서 계속 두번 세번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뭐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도 어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이 가능한게 전 되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더라도 어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실제 많이들 라이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라이브 출석이라든가 뭐 실시간으로 질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수업처럼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이 자료가 자료가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어, 나중에 다운받으셔도 되고 학원 오셔가지고 하나씩 받으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상관없고 오늘 수업은 요 자료 그대로 제 칠판에다가 띄워 드릴 거니까 요 칠판 보시면서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없다고 이거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한 번씩 읽어보셔도 되고요 지금 갖고 계시면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공부한다 못 이런 건 걱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맨 앞에 제가 사례를 들어 놨거든요 사례 자, 지금 칠판에도 올려져 있는데, 이 사례, 요거 보시면서, 자, 제가 비교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감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했습니다. 요렇게 일단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가등기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자꾸 헷갈리는 게 가압류, 가처분 여기서 끝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사실은 가압류 등기, 자 가처분 등기 이렇게 붙여 놓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가 등기 이렇게 돼 있죠. 등기, 등기, 등기. 근데 보통 이걸 생략하면 그냥 가처분 가등기 이러니까 비슷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자 그중에 가압류 등기를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 가압류라고 돼 있죠. 여요 지금 갑구라는 곳에 이게 등기부거든요. 등기부 안에 갑구에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압류 등기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채권자가 송다인 이렇게 돼 있죠. 채권자 송다인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좀꺼준 거예요. 돈 꺼주고 돈을 지금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이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그 소송이 오래 걸리니까 소송이 끝나야 판사님이 송다인한테 너 채권자 맞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너 채권자야, 그러면 너 네가 채권자니까 돈 받아라고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돈 꺼주고 차용증 썼다고 무조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니까 법원 가가지고 소송해서 채권자야. 네가 돈 받을 권리 있어. 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돈 끄고 튀어버릴까 봐. 또는 자기 재산을 다 털어버릴까 봐 임시로 임시로 잡아놓는 거. 그거를 가압류라 할까? 가압류. 근데 내가 아무리 임시로 잡아놓는다 라고 얘기해 봤자 소용없죠. 그래서 판사님한테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판사님이 등기소에다가 자 판사님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등기를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자 그래야 등 기부에게 올라와요 자좀 복잡하고 어렵죠 자 좀만 더 여기서 지금 설명 다 까먹어 도돼요 닦으면 포인트가 뭐냐 자 여기 돈이 써 있어요 돈 돈이 써 있어요 자 가압류 등에는 뭐가 써 있다 돈이 써 있다 돈돈 돈 그럼 좀 그러니까 자 금전 금전이 써 있다. 금전. 자, 금전 채권에 대해서 돈 받을 거에 대해서 등기부에다가 지금 임시로라도 좀 잡아놓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게 가압류 등기입니다. 이 가압류 등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자, 나중에 가등기 할때 조금 연관시키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끝이에요. 자, 몰라도 돼. 자, 가압류 등기는 뭐가 써 있다? 돈이 써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대신에 가처분 등기에는 돈이 금전이 안써 있습니다 가처분은 돈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가처분 등기에 금전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압류 등기에만 써 있습니다 자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첫 번째 예시를 들려드린 거예요 감압류가등기돼 있고 거기는 채권자가 써 있고 걔가 얼마 꺼줬는지가 써 있어요 송다인이라는 사람이 채권자로서 돈을 예전에 꺼준 거야 사천만 원꺼주고그거 갚으려고 지금 소송 중인 거야 자그런 것들이 이제 등기부에 지금 기재가 된 겁니다 다시 자다 까먹어대요 이 설명 이해 안되대요자 포인트 이거예요 가압류 등기가 있다 거기는 뭐가 써있다 돈이 써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돈돈돈 돈, 돈. 가압류는 돈이다 돈 그죠 예. 그다음에 자, 이제 가처분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가처분 가처분, 자, 요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도 채권자 박명수가 있는데 여기는 돈이 없어요. 가처분 등계는 돈이 안써 있습니다. 자, 가처분 등계는 돈이 안써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두개 차이점이에요. 가압류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고, 자, 가처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부동산 나한테 내놔라.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자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금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전부 다 이해될 수 없어요. 절대로 자, 지금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얘기, 내용을 완전히 다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뽑아 가지고 자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해도 시험에는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법률 문제를 다 해결 을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 법률상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 만나면 그 실무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사실은 정확한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 사항마다 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틀을 배우는 것이지 세부적인 걸다 알겠다고 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가장 큰 틀이에요. 가압류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다. 자 가처분은 돈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 해당 부동산을 원하는 거야. 네 부동산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가등기도 비슷한 상황인데 자 요거는 가처분 등기 가등기 완전 이름이 다르죠. 자 시험 초점을 이제 잡아 놔야 됩니다. 자 시험은. 등기부라는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에다가 등기관이 어떤 내용을 써주고 요것들을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해주는 게 등기, 등기, 등기부에 뭘 쓴단 말이에요, 쓴단 말이에요. 왜 쓰냐? 자,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 자, 우리는 우리는 등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등기소. 등기소, 자, 등기소가, 자, 동네마다 관할 등기소가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관할 등기소. 등기소 위에 뭐가 있나 하면 지방법원이 있어, 법원, 법원, 법원, 지방법원이 있어요. 자, 지방법원 위에는 고등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 법원. 자, 고등법원 위에는 대법원이, 있어. 대법원. 그래서 법원 계열의 맨 밑에 바닥에 등기소에 있습니다, 등기소. 등기소에서 등기관이라는 공무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지금 등기부에 이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데 지금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 거가 될 거다. 그래서 등기부에 이 사람 거를 고쳐어 줘라고 등기소에 가서 자 신청한다. 자 신청. 자 신청을 누가 한다. 자 누가 한다. 당사자가 자 당사자가 가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자이 등기를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둘이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둘이 돈 주고 받고 할 사람들이 직접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부의 소유자 바꿔줘 주셔 라고 신청해서 등기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이 신청 말고도 자 촉탁 촉탁은 뭐냐? 자, 촉탁은 관공서. 관공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소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자, 우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자 등기해 주셔라고 등기소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경기도 명의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이들이 서울시 명의로 지금 부동산 등기조이라고 등기소에 가서 얘기해 주는 것을 촉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두개 비교를 잘하세요. 신청과 촉탁은 등기소에 가가지고 당신 등기관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다가 요런 요런 내용을 좀 써주세요라고 절차를 밟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냐? 자, 당사자가 얘기하면 신청 등기. 그다음에 관공서. 자, 등기관이랑 좀 친하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조금 친하기 때문에 자, 둘이 쏙닥쏙닥 하는 거요 촉탁 등기. 다시 자, 당사자가 직접 가서 정식으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자, 관공서가 우리 관련된 등기니까 알아서 좀 조금만 좀봐 줘. 좀 빨리 처리 줘라고 얘기하는 거그 촉탁 등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아. 자, 근데 신청도 촉탁도 없었는데 등기소에서 자, 등기관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직권등기였잖아. 직권 등기. 직권. 직권 등기는 신청하거나 촉탁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그냥 해줘야 돼. 이 상황에서는 법에 이럴 때는 등기관 당신이 그냥 하죠 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등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등기들이 있어요. 그런 등기들을 직권 등기다. 직권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자 명령등기란 게 있어요. 명령 이거는 오늘 안할 거예요. 안할 건데 자안할 건데 자 어쨌든 등기가 게시된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신청, 자두 번째 촉탁, 자세 번째 직권, 네 번째 명 이렇게 네 가지의 등기 절차 게시 방법이 있어요. 다시 등기소에서 이런 등기부를 관리하는데 장부를 관리하는데 거기다가 뭘쓸 거냐? 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쓰냐, 아니면 관공서가 촉탁한 걸 쓰냐, 아니면 등기관이 자동으로 쓰냐, 자 아니면 명령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이 등기는 신청 등기일까요, 촉탁 등기일까요, 직권 등기일까요? 자 얘네들을 구별하는 문제, 이세 가지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자 출제 하기 좋은 게 특히 가처분 등기에는 이 신청 등기, 촉탁 등기, 직권 등기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이나 가처분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 요, 요 절차에 어디에 해당되냐 요거를 구별하는 거를 자, 여러분들이 문맥을 읽고 찾아낼 수 있냐. 그게 시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인트를 모르고 저 엉뚱하게 나는 가짜만 나오면 자꾸 헷갈린다 이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자, 가처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관련된 사례에서 어떤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 요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요거를 구별하는 게 오늘 수업 포인트예요. 또자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도 역시 자 직권, 촉탁, 신청이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자 지금 오늘 자를 리 마련한 거예요. 보통은 갇혀 붙는 기는 정규 수업에서는 촉탁에서 나오기 때문에 맨 앞에 촉탁에서 배우고요. 가등기는 자 등기법 맨 마지막 뒤쪽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는 같이 비교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비교는 해드리긴 해드리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이것만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좋은 기예요. 회 근데 얘네들만 생각하니까 자 문제는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의 명령이냐 요걸 놓쳐 버려 가지고 서로 시험에 실제 나오는 초점 포인트를 놓쳐 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 그러니까 가처 붙는 기와 가등기를 비교할 건데 자 가장 포인트 이거예요.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 명령이냐. 자, 특히 명령을 지금 뺄 건데, 명령을 지금 안할 거고요. 자, 요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요게 초점을 두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등기소에 가면 이런 등기부를 관리한단 말이죠. 근데 등기소 위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법원이죠. 법원 계열의 맨 밑에인데, 업무는 완전 달라요.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고, 자,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를 관리해요. 등기부. 그죠? 그니까 만약에 법원에서도 필요하면 등기소에다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이 등기 좀 우리 법원 재판사 필요한데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촉탁 등기입니다. 자, 법원도 관공서거든요. 법원 관공서에서 등기소에다가, 자, 등기관, 이거 우리 업무상 필요해. 이거 등기 좀해주세 라고 하면 촉탁 등기. 당사자들이 등기소 가서 자, 우리 등기 이거 좀 필요한데라고 얘기하면 신청등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합니다. 자 지금 가처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가처분. 자 가처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가처분. 요건 이제 그만 금전 끝. 가처분은 돈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럼 언제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재석.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로, 자, 등기부 현재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 유재석 써 있고요. 자, 첫 번째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소유권자로 갑구에 지금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써진 상태예요. 등기부에 이 부동산 소유자는 유재석이다라고 써 있는 거지. 그죠?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자, 우리 박명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명수. 좀 크게 그릴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박명수라는 사람이, 자, 나옵니다. 자, 유재석과 박명수가, 자, 서로,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한거예 매매 계약해서, 자, 박명수 입장에서는, 박명수 입장에서는 유재석한테 내가 돈다 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럼 돈 주고 등기부에, 자, 지금 1번, 유재석이 소유자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박명수 입장에서 2번, 박명수가 소유자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요 2번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둘이 같이, 둘이 같이 등기소에 가야 돼요. 등기소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자, 직접 당사자가 등기소에. 자, 여기 보세요.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당사자가 등기소에. 자, 가서 뭐 한다랬어요? 신청한다랬죠, 신청. 신청. 그래서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해서 등기가 이 박명수 이름으로 소유권 전이해 주요라고 얘기하면 등기관이 신청 받아서 절차대로 2번 등기를 써준 게 원칙이야. 아무 문제 없어. 이거면 끝이야. 그러면 등기부에 박명수 이름이 딱 올라가면 자이 사람의 소유권은 끝났고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간단하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개사무소에서 매매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등기소에 같이 가야 돼. 둘이 같이 가는 걸 공동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 공동신청을 해가지고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새로운 소유자를 쓸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자, 만약에 같이 가자.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면 좋은데 유재석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자, 유재석은 박명수한테 등기를 넘겨주기 위한 절차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같이 가서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유재석이 뭔지 모르는데 연락이 안 돼, 나타나지도 않아, 등기서에 안 와. 그러면 등기관이 자 박명수 얘기만 듣고 등기부에다가 이런 걸 써줄 수가 없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어떡하냐 자 이런 상황에서 이못 들어왔잖아요 지금 자 그렇다면 자이 상황에서는 박명수는 에, 법원에 갑니다 당연히 1심 법원이니까 이제 지방 법원에 거겠죠 지금 지방 법원 지방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매매 계약이 있었고 자 내가 돈을 얼마 줬고 이런 걸다 증명해야 돼 그래서 소송해 가지고 판사님한테 자 니가 이겼다 라는 말 들어야 돼요자 니가 이겼다 라고 하면 자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승소 승소 자 소송에서 이겼다 승소 승소 판결이 나온 상태죠 승소 판결 자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문을 들고 유재석 없이 나 혼자도 등기소에갈 수가 있어 판결문에서 판사님이 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자 나는 그 판결문 들고 입증하면 되니까 등기소 가서 봐라 나 소송에서 이겼다 자 저놈이 나쁜 놈이다 돈 받고 등기 안 해줘서 내가 소송으로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해줘 라고 하면 등기소에서는 그대로 자 2번 박명수 등기 해줍니다 당연하죠 자, 둘이 같이 오라그 했는데 한 놈이 안 왔다고 이 사람이 소송에서 판결문 들고 왔으니까 말을 들이지 등기부에 이제 넘어가고 끝나요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어, 판사님이 내 편을 들어서 저 놈의 코를 눌러놨다 납작하게 해줬다.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승소 판결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문제 보통은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을 때까지 암만 빨라도 6개월, 7개월, 막 1년 이렇게 걸려요. 큰 사건들은 진짜 어이없이 막 오래 걸리죠. 만약에, 자, 최대한 빨리 해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판결문을 받아들고, 자, 등기소에 가보니까, 자, 등기부에, 자, 왠걸, 1번 유재석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자, 거기에, 자, 2번 김구라, 여기 써있다. 김구라, 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있더란 말이죠. 어, 그러면 자, 박명수는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겠어요? 당연히 유재석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거잖아요. 근데 등기부에는 누가 써 있어? 김구라가 써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 판결문은 당장 못써 먹어요. 왜? 네, 등기부에 현재 유재석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김구라가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원칙대로 박명수는 김구라를 상대로 소송을 또 해야 돼. 또해 또 해가지고, 김구라한테 또 이겨야 돼. 이해서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야. 못 이기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도 생기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해드리는 거는, 자, 박명수가 김구라 상대로 또 소송하면 이겨. 확실해, 이거는. 이기게 됐다 쳐요. 예, 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또 이겼어. 그럼 얼마 걸렸겠어? 또한 6개월 걸려. 소송 2개에서 1년 걸렸지. 그래서 또 등기소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서요? 3번, 뭐 정영돈이 누가 또 넘어가 있어.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소송 또 정영도는 또 해야 돼 그럼 또 어떻게 6개월 또 걸려 계속 소송하다 끝나요 자 절대로 박명수한테 금방 소유권이 안 넘어져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사전에 애초에 박명수가 법원에 소송 제기할 때다 예상을 합니다 보통 본인이 예상 못해도 변호사가 다 예상해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되니까 그 변호사하고 잘 상의해서 법원에 처음에 소송 제기할 때 여기다가 임시로 (2번) 가처분 가처분 가처분 가처분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거는 일체의 처분 행위를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자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걸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2번 가처분 자, 가처분 권자는 박명수 이렇게 써 놓고 소송을 시작해서 6개월 만에 이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임시로 자, 유재석의뭐 멋대로 딴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 가처분을 인정해 줄 수. 자, 이 네, 맞다. 야, 박명수 네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 줘야 돼? 누가? 누가 해 줘야 돼요? 당연히 법원에서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초에 판사님 이거 오래 걸릴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줄줄줄 애들 다니면 힘들어 임시처분으로 가처분 임시처분 가처분을 좀 해주셔 라고 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자 가처분 신청을 누구한테요 법원에 하는 겁니다 법원에 자 이거는 절대로 절대로, 자, 신청 등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신청은 당사자가 어디 간 거예요? 등기소에 직접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 어디 가서 신청했다? 법원에 가서 신청했어요. 이건 가처분 신청이에요. 가처분 등기 신청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처분 등기 신청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냐. 자, 판사님이 이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해줄까 말까를 생각합니다. 자, 박명수가 가처분 신청했다고 판사님이 어서 없이오 그러면서 무조건 가처분을 해주지 않아요. 만약에 판사님이 박명수 보고 너는 인상이 더러워, 안 해줘. 그럼 못 합니다. 이건 판사님이 일종의 재판이요. 만약에 자, 가처분을 안 받아주면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럼 얘는 가처분 없이 소송을 해야 돼. 그 상황에서 또, 어, 이김구라나딴 사람들한테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힘들어져 자 그러니까 자 박명수 입장에서는 판사님한테 잘 보여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잘 해야 돼. 판사님 저 진짜 힘듭니다.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등기관들은 그거를 자동으로 몰라요. 등기관들은 박명수가 가처분 먼저 걸고 시작했다. 또 그래서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사실을 몰라. 모르니까 등기관들한테 알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박명수가 가처분 받은 결정을 들고 등기소 직접 가서 신청한다. 그럼 안 돼요. 안 받아 줍니다. 자, 절대로 이 절차는요. 자, 반드시 법원에서 내가 인정해 서 등기가 이거 해 드려라고 넣어 줘야 돼요. 이렇게 찔러 주는 거 요게 촉탁입니다. 자, 등기를 자, 촉탁합니다. 자, 등기를 촉탁합니다. 촉탁. 촉탁. 촉탁. 자, 가처분은 신청합니다 이거는 법원에 신청을 한 거죠 자, 만약에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 신청은 안 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는 자 어떻게 촉탁으로 들어옵니다 자, 가처분 등기를 촉탁으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만약에 가처분 등기를 신청으로 넣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빙글빙글 돌죠. 예. 자, 제가 포인트를 집어드릴게요. 예, 시험 지문에서 가처분 신청한다. 그럼 맞아요. 가처분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 가는 건데 이렇게는 안 받아줘요. 자,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들어온다? 촉탁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례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고 얘네들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가처분 등기는 자 가처분 등기는 자 신청이 아니라 보다 촉탁이다. 만약에 가처분 등기를 신청으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각하당니다안 해줘. 거절한다. 절차가 틀렸다. 절차 가처분 등기는 꼭 촉탁으로만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자 그렇죠? 이게 제일 지금 포인트예요. 자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자, 둘다 촉탁으로만 해야 된다. 촉탁. 촉탁으로만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얘네들은 법원이, 법원이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얘기해주는 촉탁 등기에 해당된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가처분, 가압류 등기는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온다. 그죠 자, 보통의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 신청. 보통의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 신청해요. 근데 지금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는 꼭 촉탁이에요. 꼭 촉탁. 자, 이거를 등기 신청으로 처리하면 이거는 각하합니다. 안 해줘. 그렇죠. 요게 가장 이제 첫 번째 테마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촉탁이 들어와요. 촉탁이 들어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촉탁이 들어오면, 자 박명수가 박명수가 자 채권자로서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 결정을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이 가처분 등기, 요 2번 등기를 촉탁해서 넣어줬어. 촉탁 넣어주니까 채권자 박명수고 양도나 담보권 설정은 금지한다. 그니까 유재석 딴데 팔지 마라 이렇게 딱 걸어준 거예요. 등기부에다가. 촉탁으로 들어온 2번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처분 등기.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가처분이 있는데, 자, 유재석이 제3자한테 3번 소유권 이전 김구라라고팔수 있을 까 없을까? 자, 여기서 보통은 가처분이 있으니까 못 팔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가처분이 있어도요, 자,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자 현재 소유자 유재석은 딴 사람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다 엄 틀리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자할수 있어요 자 가능합니다 자 다시 가처분이 있으면 자 등기관은 유재석의 처분 행위를 각한다 틀려요 자 해줍니다 해줍니다 자 여러분 등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등기관 입장에서는 자, 가처분이라는 건말 그대로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소송 중인 것이지 박명수가 이길지 유재석이 이길지는 몰라요 등기관 모르지 가운데 중립이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등기부에 써주라고 촉탁이 왔으니까 써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등기관은 난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재석, 김구라가 둘이 와가지고 공동으로, 공동으로, 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어떻게 있어뭐 해드려야지, 어떻게. 판사님이 해달라는 것도 해드렸으니까 얘네들이 해달라는 것도 해줍니다. 자, 그럼 문제는, 자, 박명수는 최종적으로 자기는 소유권이 필요해. 필요한데, 자,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김구라한테 이전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박명수가 김구라 나가, 이거 못해요. 왜 그러냐. 자, 아직. 박명수는 유재석과 소송이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만약에 만약에, 자, 두 가지 보셔야 돼요. 박명수가 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자, 맨 처음부터 가처분은 법원 가서 신청해요. 박명수가 법원 가서 가처분을 신청해. 그래서 판사님이 오케이 박명수 편을 들어주면 일단 가처분 등기를 촉탁해 준다. 가처분 등기를 촉탁이죠. 다시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촉탁해서 박명수가 가처분권자로 들어와도 자, 유재석은 딴 사람한테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 있다. 있다. 이거요자근데 자, 박명수가 그럼 아직 소송이 안 끝났죠. 박명수가 유재석한테 소송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3절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 박명수가 유재석한테 지면, 지면, 지면, 지면, 김구란 땡큐. 그 다음에 2번 가처분 말소 끝. 이거 끝나니까요. 그럼 시험에 안 나와. 나올 필요가 없어. 왜? 복잡한 게 없으니까. 얘가 지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얘가 이겨야 시험에 나옵니다. 이겨야. 얘가 이겨, 이겨, 이겨, 꼭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기는 걸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명수가 유재석을 상대로 소송이 이겼어, 이겼어. 그럼 박명수는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구란 기분이 어떻겠어요? 김구란 죽었지 이제. 자, 그래서 박명수가 자 유재석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자 김구라는 분명히 가처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각오하고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박명수가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면 이번 가처분 지우고 나가면 그만 그만이니까 살수 있는데 박명수가 내 예상과 다르게 이겨버려서 승소가 나와버립니다 승소가 나와버리면 자 박명수는 단독 신청으로 자 박명수는 단독 신청으로 자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으로 자 단독 신청으로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가가 지고 자 박명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이제 박명수 이렇게 새로운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소유권자가 자 김구라가 될 것이냐 박명수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때 소유자는 당연히 박명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김구라 등기가 어떻게요? 이건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게 이 이거 어떻게 해? 말소를 시켜야 된다. 자이 3번 김구라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자 신청으로 할 것이냐, 자 촉탁으로 할 것이냐, 자직권으로할 것이냐, 자세 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자 3번 김구라 말소. 자 박명수가 승소했다 가처분 권리자,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이 가처분권자 박명수의 권리를 침해해서 들어온 제3자 김구라 권리를 말소할 겁니다 자, 김구라에 대한 말소는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에 대해서 자, 보통 수험생들은 보통 직권말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때로 출제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수험생들 분명히 직권말소하고 올라올 것이다 그럼 틀린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신청말소입니다 신청 중에서도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중에서도 단독신청 말소가 됩니다. 자, 이때 단독 신청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박명수가 하는 거예요. 자, 박명수가 자, 단독 신청을 두개 합니다. 두개 합니다. 자, 박명수 명의로 단독 신청을 소유권 이전해달라. 라고 단독 신청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 김구라는 내 가처분 보고 들어온 사람이요. 쫓아대, 쫓아대. 이거 말소 신청도 단독 신청으로 합니다. 그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내거내나제 쫓아내. 두 가지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두 개를 같이 둬. 채권자 박명수 이겼으니까 박명수는 권리가 있지 떼껏 내놔 등기 내껄로 내죠 쟤 쫓아내 신청서 두 개를 써내는 거야 둘다나 혼자 하는 거지 판결문 들고 왔으니까 됐죠? 그래서 두 개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이거 긴 구라 지어주면서 그 밑에 박명수 이름 써주면서 어. 그럼 2번 가처분 등기 끝났네? 요거는 내가 서비스로 줘줄게. 자, 2번 가처분 서비스로 어떻게? 등기소에서 알아서 어떻게? 서비스로 직권말소해줄게. 이렇게 돼요. 자, 동시에 한꺼번에 세 가지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방명수 명의로 이전 등기, 김구라 말소 등기, 가처분 말소 등기, 세개 같은 날 처리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처리는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김구라 명의로 했는데 박명수 이긴가? 이겼을 때는 요거 말소시키겠죠? 그러나서 박명수 이름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2번까지 문시할주겠지 같은 날 3개 등기 쫙 이루어집니다. 3개 등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3번 등기, 3번 등기, 3번 등기 김구라 등기죠? 요거 말소, 말소. 요거를 자 2014년 8월 17일 날 단독 신청한 거예요. 누가? 박명수가 단독 신청. 같은 날, 같은 날, 같은 날, 자, 단독 신청을 또 했어요. 왜? 박명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니까. 자, 두 개의 단독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내거내나 자, 쟤 쫓아내. 그래서 두 개의 단독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6번에 2번 가처분 있잖아요. 2번 가처분 말소. 요거는 등기관이 같은 날, 같은 날 처리해줍니다. 이거는 박명수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접수한 날짜가 없어요. 자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직권으로 같은 날 8월 17일, 8월 17일, 8월 17일, 8월 17일 같은 날세개 등과 동시에 처리됩니다. 그래서 해당 그 가처분. 이번 해당 그 가처분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 주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가 세개 들어온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직권 말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단독 신청 두 개를 하면 자, 두 개를 하면 그 가처분은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가 돼서 이제 박명수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박명수가 제3자한테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길 수가 또 있겠죠. 그럼 정용돈한테 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박명수가 정용돈한테 넘기는 거지.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얘네들을 얘네들을 사실은 실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접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가처분이 있어도 제3자 등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거. 요거 하고요. 실제로 이런 진행들은 법무사나 변호사들한테 맡겨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신청 등기인지 직권 등기인지 구분을 잘못할수 있어.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그 자동으로 되는 줄 알지. 근데 그것도 다 법무사들이 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가처분권자 박명수가 본안에서 승소하죠. 승소. 승소해서 자 자기가 원하는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말소나 뭐 설정이나 이런걸 단독 신청하게 돼요 자 이거 교제다 있습니다 단독이 왜 이겼으니까 승소 했으니까 승소 승소 승소 승소했으면 단독 신청 그러고 나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제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아까 김구라 있었잖아 김구라가 방명세 권리 침해하고 떳떳하게막 들어왔잖아요. 자, 걔도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으로 말합니다 그럼 단독 신청 말소가 몇개 있냐? 두 개니까 동시에 처리됩니다. 동시에 처리돼요. 자, 그러면 두개 동시 단독 신청을 넣으면 그 방명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권말소. 그래서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직권말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같은 날 처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촉탁이라든가 뭐 직권이라든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거기서 이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가처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류 등기에는 돈이 났다. 가처분 등에는돈 얘기가 전혀 안 났죠. 해당 부동산 딴데못 팔게 하기 위한 소송 절차에서 나온 겁니다. 그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이 다알 필요가 없어요. 자, 신청 등기로 들어올 것이냐, 촉탁 등기로 될 것이냐, 직권 등기 될 것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뭐가 직권이고, 뭐가 신청이고, 뭐가 촉탁인지 구분하셔야 되고, 또 가처분 신청, 그건 맞아요.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가처분 등기 신청 이건 안 된다고요.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구별을 먼저 하는 거죠. 다음,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이제 걱정 이제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드디어 가등기 얘기를 할 겁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개념이 달라. 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자, 이번에는 사람을 좀 바꿔 볼게요. 자, 소유자가 있다. 자, 소유자가 자, 임기원이라는 소유자가 있어요. 임기원. 임기원이라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이성원이라는 사람이 사어죠 이성원. 자, 임기원, 이성원 간에 자, 매매 계약을 할 겁니다.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연매기 하겠으면 거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1번 임기원이 소유자인데, 자 2번 이송원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등기소 가서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 자 공동 신청으로 이송원 이러면 끝나요. 그렇죠? 예, 네, 끝나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이두 사람이 자이두 사람이 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 자 계약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 짜리인데, 10억 짜리인데 그 중에 1억을 1억을 자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 10%. 그래서 1억을 계약금을 주고, 자 계약서를 썼는데 이 부동산이 자구나면 5억씩 올라, 다음날 5억 오르고, 다음날 5억 오르고,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성원 입장에서는 1억을 준거 가지고는 좀 걱정스러. 워 왜냐하면 어, 이 사람이 2억 줄테니까 그만둡시다.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 미리 예약을 확실하게 좀 걸자 둘이만 얘기하지 말고 자 등기소 가가지고 당장 등기를 못할 상황이면 자 이거를 임시 등기로라도 좀 걸어놓고 천천히 나중에 본 등기를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성원의 가등기를 걸어놓고 줄을 건 다음에 고 밑에다가 본 등기를 나중에 하기로 미리 예약을 걸어놓는 이런 역할 하는 게 가등기. 다시 자 이거는 예약 예예 예약, 예약을 건 겁니다. 당장은 소유권 등기를 못 한다. 왜냐하면 1억은 줬지만 나머지 9억은 몇달 있다 주기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임시로 2번 순위라도 잡아 놓고 가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 자, 협조하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견이 그럽시다. 라고 해서 자 둘이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으로 2번이송원 가등기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가등기의 경우에는요 자 법원에 찾아갈 일이 없어요 법원에 전혀 안 갑니다 자 둘이 등기소에 공동 신청으로 해결합니다 자 가처분은 그런 거 아니었죠 가처분은 얘가 협조를 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 소송에서 소송 소송 전에 미리 가처분 촉탁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시자 그럼 여기 옵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 임기원으로부터임기으로부터 예약을 한 거죠. 예약, 예약을 걸어놓고 순위 이 순위를 임시로 잡아놓기 위한 가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 가등기는 자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 자 공동 신청으로 가등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가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이 송원을 가 등기 권리자라고 니다 자, 뭐라고요? 가 등기 권리자. 자, 가 등기 권리자. 자, 보통 등기 권리자란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는 아직 임시 등기니까 앞에 가죠. 그러면 가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뭐냐? 등기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인데 자, 가등기니까 앞에 가짜로 붙여줘.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자, 둘이 같이 등기소에 갑니다. 자, 같이 등기소에 가는 거야. 등기소에 등기소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어떻게 요 공동 신청으로. 공동 신청. 자, 공동 신청으로 2번 가등기가 들어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도요. 자, 만약에 임기연이 이 공동 신청의 협조를 안할수 있지. 임기연이 등기소에 안 나타나. 자 그러면 이송원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해버립니다. 승소해버리면 단독 신청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한 원칙은 험에안된단 말이야. 좀 내도 틀릴 건데, 다 맞출 줄 알고 안 내는 거이것 어쨌든 자 소송에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자 원칙은 공동 신청인데, 자,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단독 신청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별거 아니죠. 예. 근데 그런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안 나오고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사람이 안 해주는 대신에 승낙서를 써줬대. 승낙서. 승낙서. 자, 원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승낙서만으로는 단독으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가등기니까 가등기는 좀 가벼우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그러면 승낙서만 가끔 해 줄게라고 법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만 있으면 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독 신청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좀만 더. 자, 마지막이에요. 이성원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성원이 법원에 가서 자 소송을 제기해서 단독 신청으로 등기소에 가면 좋은데 자 소송에서 오래 걸려가지고 기껏 가등기 밖에못 하게면 사람들이 소송하기 싫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법원 가서 가등기를 명하는 자, 가처분 명령 지게좀 문제예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자 법원에 가서 제기합니다. 그럼 판사님이 그 마저 해줘라고 줍니다. 그러면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좀 전에 얘기했던 박명수의 가처분 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여기 왜또 가처분이 하느냐 헷갈리라고 자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가처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으금 안됩니다 가등기를 명령해 준것 뿐이지 자 그래서 좀 세게 보일라고 가처분 이라고 써준 것이지 실제 좀 전에 배웠던 박명수의 가처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여기서 다 함정에 걸려. 여기서부터 이제 가등기고 같이 다싫다 이렇게 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는 무시하시고 가등기하라는 명령이 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자이 경우는 이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촉탁으로 넣게 아니라 자이 성원이 단독 신청으로 단독 신청으로 등기를 넣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이제 결론만 간단히 자 가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공동신청인데 이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으로 자이성원이 혼자 등기소에 가도 혼자 등기소에 가도 혼자 등기소에 가도 등기관이 믿어줄 수 있으려면 판결이 있으면 좋죠 판결 있으면 좋은데 판결보다 간단하게 임기원의 승낙서 자 임기원이 뭐라고 하세요 가등기 의무자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거나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이게 없다면 법원에 가서 가등기하는 가등기하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오거나 자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자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를 미리 늘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거는 촉탁 등기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틀린 거요. 예 이건 절대 가처분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이성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독 신청 등기에 필요한 종이에요, 종이. 서류에요. 승낙서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일 뿐이지, 절대로 가처분이란 말 때문에 촉탁 등기다 그러면 바로 틀리는 거야요게 노리는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가처분이란 말을 좀 법적으로 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느기가 너무 좋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빼줄 것같지는 않아. 앞으로 뭐 몇십 년 지나도 안 빼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진짜 가처분인지, 가등기를 좀 쉽게 해주기 위한 서류에 써 있는 가처분이라는 용어 멘트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 가처 명령 나오면 절대 촉탁 등기를 속으시면안 되고, 아, 단독 신청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단독 신청이란 건이성이 직접 가야 되는구나. 이소리예요 법에서 촉탁 넣어주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자, 요거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본래 진짜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본래 진짜 가처분 촉탁인데 자 가등기는 아니라고요. 자 가등기는 공동 신청 아니면 단독 신청이라고요. 요거 구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됐어요 지금. 자 그래서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자 그다음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그 다음 자, 자 임기현이 승낙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자 이송원이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천 명령을 받거나 라고 해서 자 임, 이송원이 여기 2번 가등기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임기현은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시킬 수가 있어 자아까랑 비슷하죠 가등기가 있어도 역시 제3자 소유권 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들어왔어요 정동섭하고 들어옵니다 자 정동섭 뭔 생각으로 들어왔을까요? 자 2번 가등기가 지우고 나갈 수 있다 2번 가등기가 말소돼 버리면 나는 그냥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관은 가등기가 있어도 받아줍니다 아까 가처분 등기 있어도 받아주는 거랑 똑같아 일단 일단똑같아 그래서 가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다가짜가 붙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그거를 침해하는 제3자들의 등기가 수리가 되면 등기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정동섭이 3번 등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성원의 가등기는 2순이고, 자 거기 밀려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3번 순위로 정동섭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정동섭 입장에서는 자이 사람이 나가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그럼 2번 가등기를 만약에 말소하겠다. 자 2번 가등기를 말소하겠다. 2번 가등기를 자 말소하겠다. 말소. 자, 이번 가등기를 말소하겠다. 자, 가등기 말소요. 이 가등기 말소는 당연히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러 가면 좋겠어요. 공동 신청으로 저임기 이성원이 등기사 가가지고 우리 관둘래요라고 해버리면 등기가 그랬냐? 알았어. 그래서 이번 딱 말소면 끝나.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당연하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 자, 이거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한 게 원칙이겠지만 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으로도 말소가 될 겁니다. 자 혼자가도 지워준다. 자 누가 혼자가도 지워주겠어요? 자셋 중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성원입니다. 지금 이성원이 가서 자 우리 등기관님 나 관둘래라고 얘기하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어 본인이 나간다는데 뭐 알았어 지워줄게라고 해서 단 단독 신청에도 그냥 말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성원을 뭐라 그러냐? 이때 이성원을 가등기 자,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 자, 이성원은 아까 가등기 권리자였었어요. 가등기 권리자. 근데 지금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가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벤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등기 명의인이에요. 명의인, 명 이성은 가등기 명인이야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으로 나관둘래니다라고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 됐죠? 그렇죠? 자, 근데 자, 가등기 명인 이성은이 바빠. 바쁘면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구겠어요? 제일 답답한 사람 정동섭.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해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자 이해관계인도 나서서 단독발소할 수가 있는데자 있는데자 대신에 명인이 승낙서를 하나 써줘야 돼요 가등기 명인 이송원의 승낙서만 갖고 오면 자 이해관계인도 단독 신청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이때 임기원도 가능합니다 자 임기원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 가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가등기 의무자도 역시 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갖고 오면 단독 말소를 처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 세 사람 났어요세 사람 세 사람 났어요 외울 것도 없어 자 등기부에 가등기권자로 써진 사람 이 사람 가등기 명인 자 제일 심각한 사람 이해관계인 그 다음 가등기 해준 사람 가등기 의무자 자 전부 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본인이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자, 얘네들이 갈 때는 이 사람 승낙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사람 누구라고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또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다써 있어,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렇죠? 일단 가등기를 말수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있다, 뽑났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름을 보셔야 돼요. 가등기 명의자 이해관계인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세 사람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가등기 말소는 여기까지. 근데 네, 자 아, 그거는 이제 정동섭 입장에서는 가등기가 말소되면 좋겠죠. 근데 자 문제는 이성원이 그냥 지어 줄 거냐? 아니에요. 이성원이 아니야. 나 본등기 할까? 이렇게 들었어요. 본등기 할까? 그러면 자, 이성원이 해 달라 그런다고 등기관이 무조건 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관 입장에서는 같이 오셔. 공동 신청 런단 말이야. 공동 신청이니까 자, 이성원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겠어요? 자, 당연히 이성원은 누구를 상대로 자, 임견 상대로 나랑 약속했었던 그 사람한테 가서, 자, 나한테, 나한테 본등기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으로 본등기를 치면, 시간순서상은 2월이고 3월이고 4월 달에 들어올 차례잖아요. 4월 달이면 여기다가 자, 새로운 순위번호를 써야 되지만,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열려. 열리면서 정동섭이 밀립니다. 자, 밀려내려가요. 정동섭 밀려내려갔어요. 말소되면서 여기 이송원이 샷기고 들어옵니다. 샷기고 들어와가지고 자, 이번 순위가 열렸죠. 벌어지면서 여기 본등기가 들어오게 돼요. 여기 본등기입니다. 자, 요본등기라고해서는 이송원이 본등기 권리자, 임기원이 본등기 의무자, 이렇게 해서 공동신청으로 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그냥 그대로 순위를 유지합니다. 거기에 본등기가 4월달에 쫙 껴들어온 거지. 자 아까 가처분은 박명수가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가처분이 직권말소 됐었어요. 근데 가등기는 절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2번 순위를 유지하면서 어, 밑에를 벌려가지고 본등기 칸을 열어줍니다. 이 본등기. 자 이때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이송원이 본등기를 할 때는 정동섭을 찾아가서 공동신청한다. 틀리는 거예요 정동섭 은 말소 대상인데 왜 그를 찾아가 자 여기서는 임기현을 찾아가서 본등기 합시다 약속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자 정동섭 소유권 이송원 소유권 서로 부딪히죠 근데 이송원이 이순위가 됐잖아요 그럼 정동섭 밀리는 거지 자 요때 이 정동섭의 소유권이 이송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게 됐습니다 자, 3번 소유권 말소라고. 자, 왜 말소하냐? 그러니까, 2번 가등기 기한 본득일이 나요. 자,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접수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자, 이송원이 해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등기관이 요거 써주면서 자동으로 비교를 딱한 다음에, 요거 우리가 서비스로 지어줄게라고 해서 직권으로 등기수를 알아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성원의 본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으로 말수가 되게 되니까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성원의 본등기는 공동신청 그다음에 정동섭의 말수는 직권말수 이렇게 처리되죠 자그 밑에 을구가 있을 것인데요 을구도 근저당권 정동섭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다산은행으로 돈을 꾼 거야 꾸면서 자 다산은행이 1번 저당을 잡아놓은 게 3월 5일이었어요. 근데 갑구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때문에 얘도 같이 발설하겠다. 이런 것도 다 같이 한꺼번에 직권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3월 5일 날자 다산은행이 저당을 잡을 때 이미 2월 달에 가등기가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자 이성원이 본등기를 쳐버리면 얘도 힘을 못 쓰고 같이 직권말소를 당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중간에 가등기 본등기가 들어왔을 때그 본등기 이성원의 거리를 침해는 애들은 전부 다 직권으로 발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가처분, 박명수가 가처분 들어오고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박명수가 이겨서 단독신청으로 발수를 했었어요. 근데 가등기에서는 제3자들을 직권으로 발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의 침해하는 애들은 단독신청 말소 가등기에 침해하는 애들은 직권말소 이게 달라요 달라. 근데 그 부분이 어, 다 직권말소 같아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야 그게 자, 직권이냐 신청이냐 자, 직권이냐 신청이냐 또 신청도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냐 자 얘네들을 가지고 자꾸 섞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냐 직권이냐 이걸 가지고 섞고 또 신청이냐 촉탁이냐 이걸 가지고 섞고.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자꾸 바꾸는 건 이거 이거 구별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처분에서 제3자가 들어왔을 때 가처분권자가 이겼을 때에는 그제3자는 단독 신청만 쓰고 가등기에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쳤을 때그제3자 권리 말소서는 직권만 쓰고 이두 개로 구분을 잘하셔야 된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례가 또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사례는 아무래도 조금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예. 자. 일단은 아, 일단 예. 좀 쉬었다가 지금 갇혀 붙는 게 가등기를 비교하고 자, 추가 세를몇개좀 보고 자, 그리고도 진행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예.